우리의 삶은 실패도 성공도 없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러나 누구는 성공이네. 누구는 눈물 나는 실패자네 하고 떠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갇힌 돼지처럼 밥주기만을 기다리는 식용돼지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듯 가치 없는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다.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너무 깊지도 너무 얇지도 않는 적당한 놀이로서 즐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려 한다면 당신은 깊은 절망감과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나는 삶의 허물을 조금이나마 맛보았다. 그렇다고 죽음을 동경하지도 않는다. 죽음의 허무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작금의 경제적 현실은 순탄하다. 극빈절 제외한 당신들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 모든 국민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고작 해야 50년도 안 됐다. 그런데 당신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야단이다. 인간의 심리에도 관성이 있다 욕심이라는 관성에 타상이 붙은 것이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 남들이 어찌 살던 간에 자신이라는 존재가 굶지 않는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여유 있게 게임을 하라 누가 뭐든 우리는 배부른 욕심 구러기들이며그 거만함과 무력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저의 지난 1년간의 주식과 같이 했던 고뇌의 순간을 되돌아 봅니다 지금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스럽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4월 7일 날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딱 1년에서 1개월 빠지네요. 운명의 장난인 4월 7일 호재성 애널들의 소식과 함께 치고 올라가는 빨간봉에 눈이 가면서 묘동매매도 6,900원에 3,000만원어치 매수하였습니다. 정말 매수 시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장부가 이익을 보면서 흐뭇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고 그후 2일에 걸쳐 두번 정도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 매도를 안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매수가 이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수한 주식에 대해 진짜 많이 알아보았지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요. 결국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매수한 다음에 회사 정보를 분석한 일이요. 지금도 아마 뇌동매매로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매매 형태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지요.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망하는 지름길이겠지요. 아무튼 하락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긴장과 불안, 초조와 함께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더 크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우량 주식을 사라고들 하는 지를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한 주식도 매출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한 다음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매도 기회였는데 6,900원 내일 윗돌아 7,000원에 안착했을 때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서 옵니다. 왜 그날 매도 를 못했지 않은 생각에 욕망이 사람 잡았다고요. 그 이후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가는 교묘하게 내려가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정교하게 매물을 정리하더라고요 내려가는 주가와 함께 수심은 깊어지고 불어가 자주 생기며 내 자신도 내 성격도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부정적 사고로 소심해지고 개인기 피짐에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자주 화를 내고 주가만 보면 속이 상해서 술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변해가는 저의 성격과 함께 주가는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4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5,000원 대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3,400원 대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일상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 종목만 오래 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끔가다 단타로 먹고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고 물량 매집하는 것도 보이고 순식간에 먹고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때 한수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6천원대 진입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4천원대 전후로 올랐다 내리기를 하면서 사람의 피를 말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기와 같이 장난치는 조막손을 보고 있으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조막손들로 인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올 때에는 위안도 되었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금년를 맞아였고 1월달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열심히 먹는 모습 아주 정교하게 1월에 5천원대 의 손실보고 물량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6천원대 진입의 희망은 정말 희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마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고 이주식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정말로 와이프가 안 말렸으면 확인해 벌써 매도했을 겁니다. 이 종목 팔고 다른 거 사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생각에 수천번도 갈아탈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어느 날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대신 창구 쪽에서 단타 세력이 진입하는 것 같더군요. 두개 창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한가로 말아올리면서 미래도 들어오고 당일 단타 매수 세력 상한가에 전략 매도하였습니다. 일단 물갈이 성공하였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세력은 물량 보유하였습니다. 다음날 상한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5천원대의 정량 물량을 다시 매수하여 보유하였고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였습니다. 3일동안 조금씩 상승하더니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1차 진입 세력은 일부 물량 정리하였지만 저는 보유 2차 세력이 장난치는 모습이 보여서 홀딩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상한가 근처까지 가더니 상한가 진입은 실패를 하더군요. 1차 세력 완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저는 7500원의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2차 세력 상존하였고 일부 세력은 아마존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응금 회복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은행 이을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게 한 것은 하늘이 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쇼, 그날 가족과 간단한 외식하고 한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빠져나왔지만 주식과 함께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울적해진답니다. 이런 1년의 사건과 기간을 지나오면서 주식은 되도록이면 하지도 말고 주식을 한다면 주식은 뇌동매매에서 돈 벌기 어렵고 과도한 욕망과 욕심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기타 등등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장이 무척 안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무척 빠지네요. 기관들도 많이 매수한 주식인데 추후 전망도 좋다고들 하던데 어쩝니까? 투매는 안된다고 하지만 당분간 지수 조정이 깊을 것 같은 느낌과 아님 하락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안해서 투매에 참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과 욕심으로 그동안 먹은 것은 다 토해내고 눈곱만큼 챙겼습니다. 다들 돈 많이 버세요.